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은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에서는 금리를 동결한다. 그리고 더 이상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제가 받은 소스에서는 또 미국이 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뭐 자유시장 경제에서 국가가 자지우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경제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뭐 금리를 계속 동결을 할수 있는 입장이면 좋겠지만 미국이 기침만 해도 우리나라는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며 같이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사실 시장 자체가 많이 좋지 못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대구의 아파트 경매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다시피 생각지도 못했는 8회 유찰이 나는 아파트 경매 권들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 2회 3회 까지도 유찰은 다 되고 있고 뭐 불과 뭐 이런 6천 3층 하는 아파트가 2700만 원 그리고 6억 6천 9백 하던 아파트가 4800만 원 이런식의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경매에서 그것도 계속 유찰이 되고 있다는 게더 걱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아파트 매물은 북부 쪽으로 해서 좀 많이 나오고 달성군 마찬가지 다사 그리고 실제 경매의 전체적인 동향을 보면 저는 경매는 전문적인 게 아닌데 주변에 이제 물어도 보죠. 모르는 건 일단 무조건 물어봐야 되니까 대부분 유찰이에요. 1회 유찰이 되면 30% 그리고 2회 유찰이 되면 기본적으로 뭐 40% 이상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대부분 경매에 나오는 것들이 어, 내 눈에 봤을 때 넘눈에도 뭐 좋다. 넘눈에도 나쁘다. 동일합니다. 이건 경매를 한번 쭉 보시면 거의 달성군, 뭐 다사. 수승구도 노변동, 우쿠태전동 사실 위치가 좀 좋지 못한 곳.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가 워낙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역세권이면 역세권대로 눈에 좋고, 뭐, 달서구면 달서구대로 또뭐 눈에 좋고, 그리고 뭐, 숲세권, 숲 옆이면 또 공기가 좋아서 진짜 아파트가 좋아 보이고, 뭐,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게 아니면 대부분 나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세권은 역세권 이지만은 사실 뭐 대구에서 그래 역세권을 따지는 분들 별로 없고 그리고 북구든 동구든 간에 사실 기차길 옆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그래 좋을 리는 없습니다 물론 대구 자체에 지하철을 그래 타고 다니는 분들이 항상 많이 없다고도 말씀을 한번 드렸죠 대부분 뭐3 40분 내에 다 움직일 수 있는 거리기 이 때문에 승용사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회 유찰, 기본적으로 1회는 다 유찰이에요. 유찰인데, 보시다시피 동구고, 뭐, 여기에 수승구라케도 사월동, 그리고 동구각산도 사월동이고, 뭐, 중구 삼덕동 뭐, 오래된 아파트들.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2회 유찰을 하게 되면, 한 51% 기본, 뭐, 평가 금액보다는 더 떨어져서 거래가 되는데 1회까지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2회에 기본적으로 아까 봐주셨다시피 뭐 3, 4회도 뭐 유찰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아파트가 반토막이 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1회는 유찰이 되고 2회까지 유찰이 된다고 보면은 거의 반토막입니다. 거의 경매가액에서 반토막 그리고 100%를 잡으면 한 30%에서 40%에서 경매가 낙찰이 된다. 그리고 물론 이런 감정가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작년 거의 아니면 올해 초까지 반영을 될 란가 모르겠는데 감정 자체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감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급락했는 아파트 가격보다는 예전 금액의 감정가로 해서 나와서 아무래도 더 하락해서 낙찰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신세계타운 같은 경우는 8억 2천이죠. 8억 2천인데 3회 유찰이 되니까 66%가 하락을 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2억 8,1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유찰이 된 상태고 아직 낙찰이 되지 않았다 이런 모든 것을 확인을 해 봤을 때 실제 예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 물론 아파트 고 다가구 주택이고 뭐 저는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진 않지만 옆에서 하는 것을 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흘러가는 동향 정도 제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숙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거 다 확인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대부분 하나부터 실거래까지 경매까지 그리고 현재 호가까지 그리고 경제가 흘러가는 동향 그리고 금리 그리고 미분양까지도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뭐 내가 1,2억을 뭐 덕을 볼수 있다 아니면 돈을 벌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력을 크게 안 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공짜를 바라는 게 아닐까요 정말 내 돈을 1, 2억, 2, 3억 손해를 보기 싫다. 그렇다면 이런 이런 동향 정도는 다 봐야 됩니다. 옛날 첫날 앉아갖고 유튜브만 보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저도 맨 처음에 유튜브 뭐 옛날 영상 보면 어, 머릿속에는 알고 있는데 입에서 제대로 안 나와요. 그리고 입에서 안 나온다 하는 것은 뭘물어할지를또 모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보고 있지만 은 영상만 그냥 막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동산을 만나봐라. 그리고 전문가를 만나봐라. 그리고 마찬가지 부동산을 다녀보면서 내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만나봐라.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이 좀 많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서 친분을 가져라. 왜이 부동산을 하나 파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 하나 구입을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친분을 가지게 되면 유대관계가 생기게 되면 나름대로 덧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재수없이 잘못 사람을 만나게 되면 눈티 맞거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만나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한다. 아, 이 사람이 지식이 좀 많다. 아, 이 사람이 다방면으로 좀 많이 아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면 또 눈에서도 보이고, 행동으로도 좀 보이죠. 뭐 저는 스타일이, 뭐,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이런 영업사원 개념도 알고, 뭐, 서비스업에 종사할 스타일도 안 돼요. 그리고 어릴 때 부동산을 했을 때뭐 예전에 보면은 직원들 보고 자 부동산만큼 좋은 게 없다. 웅진코에나 보험 같은 경우는 뭘 넣어라. 가입을 해라. 아쉬운 소리를 하지만은 내가 새벽에 미친 듯이 전단지를 붙이든 낮에 전단지를 붙이든 좋은 매물을 내가 구입을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손님이 온다. 거기서 추라이를 하고 내가 갑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단지 그에 대한 뭐 어느 정도 지식이라든지 흘러가는 동향이나 정보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업을 하는 분들은 그만큼 노력은 대부분 다 합니다. 그런데 참 경기가 좋을 때는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도 쉽게 또 돈을 벌 수가 있고 부동산이 아니라도 실제 얼마든지 내가 투자를 해서 또 돈을 벌 수가 있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분양권 계약금 10%만 넣어도 총물이 프리미엄을 받고 다 대부분 팔았단 말입니다. 그 프리미엄이 5천만 원이 됐든 뭐 1억이 됐든 뭐 2억이 됐던 그렇게 해서 대부분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죠. 그렇게 맛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맛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원룸 건물을 하나 지어도 매덕씩 들어가서 그 건물을 팔아야 돈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업종이라도 마찬가지 가게를 하나 차려도 매천매득이 들어가고 안되면 망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권으로 몇 천만 원 가지고 매득을 본 사람들이 수두룩 뻥뻥한데 그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버리고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재미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못 모르고 또 시작을 했는 분들, 실제 돈한푼못 지보고 돈못 벌어보고 그냥 물려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뭐 어떤 경매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왕 사는 거 제대로 된 아파트를 사야 된다. 그리고 뭐 신축보다 구축을 또 저렴하게 구입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요 대부분 수준이 올랐어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은 구축보다 신축으로 가야 됩니다. 못해도 준신축까지는 가야 돼요. 구축은 아무리 떨어져도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갔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속집 얘기를 제가 몇번 하면서 상가주택, 다가오주택 원룸 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은 예전 못 모를 때는 속집을 샀단 말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최소 6m 이상의 도로를 접한 도로를 물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주택 원룸 건물을 사야 된다.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는 건물을 사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의 원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찬가지 현재 이렇게 지금 경매로 나오는 매물들을 보면 뭐 사실 좀 괜찮다 좋다 막 이런 것들은 많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나름대로 뭐 신축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돈이 없어서 경매로 나오는 상황 그리고 잔금을 지금 못해서 경매로 나오는 상황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계속해서 입주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지만은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잔금을 칠수 없으면 일단은 시행사 입장에서 놔둡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체가 상금을 계속 물리죠 계속해서 문자는 보낼 거고, 내용 증명 보낼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빼물 만큼 다 빼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에 그 아파트를 경매를 넣습니다. 그리고 뭐 신용불량 통지도 할 거고, 뭐 그리고 뭐 경매에서 어차피 낙찰이 돼서 제대로 잘 되면 다행이겠지만, 또 제대로 안 되는 경우는 사실 그런 문자 받고 통지서 날라오면 가슴이 철렁철렁 할 거예요. 그런 악순환을 겪지 말고 나름대로 빠른 선택을 하셔라 뭐 그런 얘기를 항상 저는 드리는 입장이고 물론 제 말이 다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에 따라 행동을 하시면 크게 손해볼 걸 아무래도 적게 손해를 본다. 그리고 조금 이익을 볼걸 조금 더 많이 이익을 본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뭐 어느 정도 뭐잘 맞추면 아이 유튜브 좀 잘하는갑다. 아니면 뭐못 맞추면은 뭐지 아는 것도 하나도 없네 뭐 이런 식의 전부 댓글을 보기도 봤는데요 뭐 부동산이든 교수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몰라갖고 뭐 유튜브 재미삼아 해보든 그런 것은 판단은 다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흘러가는 경제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추측은 하지만은 100%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예전 동향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서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흘러가는 상황은 어느 순간에 좀 바뀔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아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구나. 아니면 뭐 진짜 뭐비계 개살구처럼 금만 번질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란 말씀입니다. 예전 방송을 받는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 처음에 유튜브 하실 때 정말 뭐 크게 뭐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말씀을 좀 잘하십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자꾸 해보면 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자꾸 부동산을 다녀보고 사람을 만나 보면 지식이 늘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부동산에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꾸 만나서 얘기를 듣고 기동량을 해보고 실제 뭔가를 보면서 느끼면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머릿속에 생각을 있는 가지고 밖으로 표출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지금 북구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성구 로 쪽으로 마찬가지고 보면은 지금 대구트럼프 같은 경우도 거의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5억으로 지금 떨어져서 2위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동일 하이빌 마찬가지 2위나 유찰이 되어서 마찬가지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5억이 반토막이 나고 계속해서 뭐 수성구에도 이런 어떤 경매건들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2회까지 유찰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왜 분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뭐게뭐 뭐 아파트 매매부터 해서 경매까지 엄청나게 거래가잘 되었죠 근데 이런 경매 자체도 분위기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그렇다면 매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부분도 뭐 이런 내용을 보시고 뭐, 빠른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장기간 가면 됩니다. 그 장기간이 최소 1, 2년은 아니라는 거죠. 최소 4, 5년 이상은 가야 된다. 뭐, 저번에도 뭐, 얘기를 들었지만은, 항상 뭐, 또 비슷하게 물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뭐, 여성 쭉 올라갔어요. 그래,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 어느 시점에 가면은 4, 5년이 뭐, 간다. 뭐, 이런 얘기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다가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서서히 뭐 내려가겠죠. 그런데 대부분 뭐 경매 물건들은 대부분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들이 나올 것이고 건매물들도 그 여기서 나온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바닥까지 내려와서 구입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물론 그렇게 구입을 해도 충분하겠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데도 욕심을 자꾸 자꾸 내다 보면은 실제 제대로 된 매물이 아니라 얼빵한 매물을 구입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만은 위치도 중요하다 지금 방금도 지금 이렇게 뭐 북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뭐 8회 유찰이다 그리고 3,4회 유찰이다 그리고 수승구의 아파트 마찬가지 지금 2회 유찰이 되고 반값이 되고 뭐 6.25 때 난리는 난리가 아니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벌써 제가 작년에 6.25 난리는 난리가 아니다 뭐 그래가 제가 썸네일에 한번 써먹었는데요 뭐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은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에 뭐 판단은 여러분이 다 하시겠지만 아 이렇게 흘러가는 거 정도는 어느 정도 아시면은 아름대로 부동산 투자라든지 아니면 현재 아파트 가격 동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사실 얼마든지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조차도 보지 않고 실제 뭐 아파트 단지에 가서 그냥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들도 지금 있다고 해요. 그런 분들 한테는 사실 팔아야 되는 분들은 눈티는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문양가 대로 파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3,4천 4,5천 뭐이 정도 선에서 판다니까 그건 눈티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그래도 나는 손해보고 팔았다 판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파는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피 까지 1억 2억까지 주고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프리미엄 1억 2억 줬제. 거다가 지금 마이너스 3,4천 4,5천 5,6천 이제 손해가 2억 3억 이에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은 그나마 전화 주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뭐 짜겠습니까 다내 잘못이요 하고 넘어가야죠 많은 경험 했다 뭐 좋은 경험 했다 그리고 뭐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은 벌고 싶으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전신의 얘기 들어보면 뭐 옆집 사람 이웃사람 주민들 그리고 뭐 왕 카페 보고 아니면 은또 투자 카페 보고 뭐 아니면 은또 어떤 분들은 뭐돈 주고 문자로 또뭐 정보를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아보고 야 이게 정말 뉴스에서 나오는 tv 에서 나오는 분들이 실제 있구나 이런 분들이 또 내하고 통화를 하니까 야 세상이 진짜 이렇구나 막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게 사기꾼들이 있어야 돈을 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아직도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직도 기획부동산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뭐돈 조금 받으면서 못 모르고 그걸 또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가 차요. 기가 차. 아무튼 뭐 현실적인 내용 그리고 실제 제가 전화를 받았던 내용들을 뭐 영상으로 그대로 올려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많은 전화들이 오는데 어차피 뭐 얼굴 도장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얼굴 도장 찍으면 뭐 좋겠지만 그런 거 제가 다뭐 어떻게 기억할 수도 없는 거고 미분양 할인 판매라든지 아니면 초금매물 이라든지 분양권 이라든지 아니면 은또 나름대로 지금 투자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계신데 제가 그 정도 지식이 안된다니까요 그냥 영상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 많은 경험에서 어느 정도 갑작작, 어 뭐, 갑작, 갑작이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은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론적인 걸 배우고 싶으면, 뭐, 경제학 교수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만나시갖고, 뭐, 아니면 줄 달아갖고, 아니면 같이 뭐, 식사 한번 하고, 그렇게 갖고 친해져서 그런 걸또 배우시는 게 맞지. 이런 부동산의 어떤 투자는 이론으로 뭐,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에서 오고, 많이 손해도 보고, 그리고, 뭐, 상황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영상에 제가 항상 올려드리니까 있는 그대로 가몽시를 먹고 가몽시 맛이 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게 그게 배움의 지름길 아니냐. 아니면 그냥 틀어만 나오면 돼요. 뭐, 운전하실 때 뉴스 듣듯이. 네, 그래야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빨빨리 리 넘기고 그러고 유튜브에 빨리 감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들을 건또 듣고 한가하신 분들은 재미삼아 듣고 지금 일단은 경제적으로 상황 자체가 아주 안 좋고 아파트 마찬가지 엄청나게 폭락할 수 있는 기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부터도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